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대남자, 화공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브랜드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해요. 바로 닥터 디퍼런트라는 브랜드인데요. 굉장히 생소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차앤박이라는 화장품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차앤박 그 브랜드를 만드시고 연구하실 그 대표님이 따로 나오셔서 만드신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피부과 교수신데 그 교수분들과 그 다음에 15명의 의사분들과 같이 연구를 해서 만든 화장품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제품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릴건데 굉장히 저의 생각과도 맞아 떨어지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하고 화장품이기도 해서 건성과 지성 그리고 또 어떻게 이 브랜드만의 특징이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닥터 디퍼런트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제품은 이렇게 이렇게 건성라인이 있고요 건성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약간 파랑파랑한 느낌으로 이렇게 지성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건성과 지성의 두가지 제품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이 제품 브랜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이 있어요 바로 피부장벽 에 관한 것인데요 저도 얼마전에 영상을 찍었어요 피부장벽을 알면 우리의 피부가 건강해진다 라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이 화장품에도 녹아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부장벽을 보면 저희가 여기 끝에 마지막 각질세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각질세포가 있고 이거를 연결시켜 주면서 또한 피부장벽을 건강해주는 게 콜레스테롤이 있고, 그 다음에 세라마이드가 있고, 지질층이 있어요. 근데 지질층을 지방산이라고도 하는데, 이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세 가지를 포커싱한 그러한 제품군이에요. 그래서 이 닥터 디퍼런트에서는 세콜지, 세콜지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것들이 적절하게 비율로 있어야지 피부 장벽이 건강해지고 그 건강해져서 피부 트러블도 안 생기고 여드름이라던가 기타 균에서도 저항성을 갖는 그런 피부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건성 라인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설, 건성 라인의 토너는 이렇게 생겼어요. 돼 있고 앞부분에 닥터 디퍼런트라고 되어 있고요. 이 토너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물 같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떨어뜨려 봤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제형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파하 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파하 라는 성분이 약간 생소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하 라는 성분은 다들 아실 거예요 아하 라는 성분이 피부의 각질을 관리를 해주면서 건성 피부에 적합하고 또한 보습에도 어느정도 작용하는 그런 성분인데요 이 파하 같은 경우는 아하보다 저각, 자극이 덜한 저자극성의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에 민감성도 쓸수 있고 건성일 수도 있고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파하를 더 넣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처럼 떨어졌지만 쓰고 나면 약간의 아주 얇은 막 같은 거를 입혀주는 그런 보습 작용이 있는 토너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긴 닥터 디퍼런트의 로션 보습제죠 보습제가 있는데 이 보습제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세콜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이상적으로 믹스가 돼 있어서 배합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제형이 나와 있고 제형 같은 경우는 약간 오일리하지만 굉장히 잘 펴발라지는 그러한 제형이에요. 그래서 피부 세안을 하고 난 다음에 토너 사용 후에 이 단일 로션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보습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러한 로션을 비롯해서 또한 이렇게 크림도 나와 있는데 사실상 제가 봤었을 때는 유사해요. 유사하지만 제형이 다르거든요. 제형이 조금 더 크림 제형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춰서 나는 약간 어, 보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크림류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너무 무거운 게 싫다. 나는 약간 라이트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로션을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 성분상의 차이는 거의 없고 본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서 나의 유분기는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 제품 모두 다 지질층, 피부 장벽을 건강히 해주는 그러한 성분들이 섞여 있고요 또한 보습에 있어서는 NMF라고 해서 천연보습인자죠 이 천연보습인자도 함유되어 있어서 보습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성 피부에 관한 제품을 알아볼 건데요 지성 피부는 이렇게 청량감이 느껴지는 초록색 병에 들어가 있어요 초록색 병에 들어가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역시나 물처럼 굉장히 가벼운 제형이에요 가벼운 제형이고 이 제품의 특징으로 하나는 바하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바하 성분 같은 경우는 살리실산이라고도 읽었는데요 살리실산 같은 경우는 바하 라고도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러한 성분은 피부의 모공 속에 침투를 하여서 그속 안에 있는 피지 컨트롤을 해주는 그러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바와 함께 아하도 또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각질관리 및 보습 기능을 그렇게 동시에 해주는 그러한 토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토너 다음으로 똑같이 이렇게 로션과 크림이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이두 <웃음> 가지 같은 경우는 똑같이 역시나 앞에 있는 건성 라인과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피부는 약간의 기름의 정도의 차이지 구성 성분이라던가 그런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세콜지라고 불리는 그런 성분이 배합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지성용 피부이다 보니 약간은 건성용에 비해서는 살짝 라이트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는 같아요 제가 둘다 써봤는데 굉장히 둘다 보습감 하나만은 정말 꽉 잡아주는 그러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특별히 지성 피부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유성 성분? 뭐 지질이라던가 지방산이라던가 콜레스테롤 이런 기름기 성분이 필요하나?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지방 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의 피부는 모공 속에서 각질을 과다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모공이 쌓여, 쌓이다 보면 그 모공이 막혀서 결과적으로는 트러블이 일어나는 그러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피부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세콜지 라고 불리는 이 성분의 적절한 비율이 중요해서 이러한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지성용 피부 또한 본인의 타입에 맞게끔 이렇게 난좀더 가벼운 게 좋다 하면 로션을 나는 그래도 약간 보습을 그래도 조금 더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크림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성 피부에도 또한 똑같이 NMF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똑같이 보습을 해주는 입자가 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닥터 디퍼런트에서 나온 비타민A 크림이에요. 크림. 크림인데 제가 이 깍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건 포르테. 라는 제품으로 살짝 더 강한 제품이에요 이게 비, 비타민 A 크림인데요 비타민 A 크림이라고 하면 은 보통 안티에이징 크림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눈가 주름에 미세주름을 실제로 펴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요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면 저녁에만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낮에 빛과 반응해서 괴그 피부에 굉장히 자극을 일으키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0.1%의 포르테 제품과 비타민 A의 크림의 그냥 기본적인 그냥 크림이 있는데 이게 그냥 일반 크림이에요. 일반 크림이고 0.05% 함유로 되어 있고요. 제형은 똑같이 레티놀 크림들은 거의 다 노랗잖아요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눈가 주변에 살며시 발라주면 돼요 하지만 이 레티놀 비타민 A 크림 같은 경우는 적응하는 단계가 중요해요 피부에 자극이갈 수도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일주일에 세번 정도 발라줬다가 그래도 괜찮으면 매일매일 발라주고 그 다음에 좀더 괜찮다 싶으면 농도를 올려주는 그런 식의 적응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여기 닥터 디퍼런트에서 나온 이 비타민 A 크림 같은 경우는 레티날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레티날 성분 같은 경우는 뭐 레티놀이라던가 레티날이라던가 아니면 그 전에 다른 성분 이름으로 몇 가지가 불리는데 각각 피부의 어떤 위치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요 근데 이 레티날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자극이 덜하다고 해요 덜하지만 단점이 뭐냐면 기존 기술로는 이 레티날이라는 형태를 오래 유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레티날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금세 다른 식으로 바뀌어 버려요 근데 이 닥터 디퍼런트에서는 니오돔이라는 기술로 통해서 이레티나리라는 성분을 안정화시켜서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출시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타민 A까지 닥터 디퍼런트의 제품 소개시켜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피지오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제가 요 근래 한 열흘 동안 써보면서 느낀 점은 굉장히 한국의 피지오겔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향도 이 제품을 제가 다 소개시켜드렸지만 어느 하나 향이 들어간 게 없어요. 일명 무향이라고 불리는 그런 향들인데 굉장히 보습 자체에 포커싱을 마치고 피부 장벽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피부 관리에 있어서 아주 기본의 기본에 맞춘 그러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닥터 디퍼런트 라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면서 브랜드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이 많이 많이 이제 퍼져서 한국의 피지오게와 같은 그러한 명성? <웃음> 그러 브랜드를 한번 차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을 살짝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닥터 디퍼런트에 대한 브랜드 소개 및 제품 소개에 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으셨다면 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제 블로그에 오시면은 여러가지 제가 말한 레티놀, 파하, 바하, 아하 라던가 그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그런 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